안녕하세요 신국입니다 오늘은 한식을 해볼거예요 한식? 이라... 한식이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돼지고기 찌개를 만들건데 찌그리짜그리라고 아세요? 저는 제가 고깃집에서 알바할때 그 메뉴가 있었어요. 찌그리짜그리가 너무 맛있었는데 김치찌개보다는 약간 더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걸쭉한 느낌이고 부대찌개보다는 이제 약간 더막 김치하고 고기의 풍부한 맛이 나는 그런 매력적인 찌그리 짱리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물기뺀 김치, 액젓, 간장, 다진 마늘, 파, 양파, 고기,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후추! 먼저 고기 넣고 고춧가루, 액젓, 간장, 다진 마늘, 설탕, 후추, 고추장 계량해놓은 소스를 다 넣고 버무려주세요 재료 계량은 앞에 재료 소개할 때도 써놓고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거기도 써놓을 테니까 확인해주시고요. 액젓을 뭐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액젓을 조금만 넣으면은 맛이 확 달라져요. 더 깊은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액젓을 넣으면은 훨씬 더 맛있어진다는 점. 양파는 작은 건한 개, 큰 거는 반 개. 그서 대충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파는 어슷썰기로 이것도 큰건 반개 작은 건 한개 중불에서 달군 팬에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고요 먼저 양념한 고기를 볶아줄게요 고기가 겉면만 익으면은 바로 김치! 물기 뺀 김치예요. 물기만 꽉 짜가지고 저는 사용할게요. 볶다보면은 김치가 이제 색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해요. 이때 물 500ml 넣고 끓여줄게요. 5분정도 이렇게 팔팔 끓이니까 애가 좀 걸쭉해지기도 하고 이제 원래 모습대로 갖춰져 가고 있죠 이때 양파! 파 반절! 파는 다 넣지 말고 일단 반절만 넣으세요 네 이제 다 끓었으니까 이대로 완성할게요 아까 남겨준 파 조금 올려주면 끝 장난이 아니에요 와, 보이세요? 음음 아우 맛있덩 <웃음> <웃음> 오늘 첫 끼로 이걸 먹었는데 저녁 12시인데 오늘 이게 첫 끼에요 근데 너무 맛있어 첫 끼여서 맛있는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식사를 진짜 오랜만에 한것 같은 김치찌개보다는 약간 더 걸쭉하고 더 진한 맛이 나면서 이게 짜글이만의 매력이 있어요 진짜 걸쭉한 국물에 밥을 이렇게 비벼서 딱 먹으면 은 매콤하고 약간 달콤한 맛도 있으면서 이게 예술적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 부모님께 뭐 만들어드리는 뭐 국이나 반찬 이런 것도 해주세요 하는데 이런거 해드리면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얼큰하니 진짜 맛있는 한끼 하실 수 있을겁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